Lesson 7, Art Around Us 예, 우리 주변에 예술, 미술 이런 표현이고 The more you see, the more you know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건 비교급에서 공부를 했었던 건데 좀 특이한 표현이니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원래 비교급에는 더를못 쓰지만 이렇게 더를 써서 더 뭐뭐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쪽이 A고 이쪽이 B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구문이 겹쳐 나오죠. The more A, the more B 하면 A 하면 할수록 B 더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you see m o r e 원래는 you see more 하면 더 많이 본단 소리고 you know more 더 많이 안다는 소리인데 더를 붙여서 앞으로 빼서 the more you see 여러분이 더 많이 보면 볼수록 the more you know 여러분은 더 많이 알게 됩니다라는 영어의 재미있는 비교급 비교의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the more you want, h 아,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want.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the more you have 여러분이 많이 마,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이런 변도 가능하고. 또 다른 표현 뭐 있을까? the colder 아니지? 더 higher we climb up the mountain. The colder it is. 그런 모양. 우리가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더 추워진다. 기온이 더 차가워진다. 뭐 그런 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부문 들어갈게요.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자, 뭐 어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세계의 미술 박물관 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when you go to an art museum 자 이때 when은 접속사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래서 주어동사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게 돼있지 절이니까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면 또는 갈때 how much time do you spend looking at each painting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looking 이때는 looking의 i n g 는이 spend때문이에요 spend는 이렇게 여기 시간이나 뭐 돈이나 어떤 노력이 와요 이 사이에 근데 그것이 지금 모르니까 앞으로 나갔어 의문사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looking at each painting 각각의 그 그림을 보는데 looking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나요 다시 여러분이 박물관 미술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그 그림을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보내놔요 how much time 여기까지가 전체 의문사에 걸려요 do you spend looking at each time ah, each painting each는 그 단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 paintings 하면 안되고 안 되고, s가 없어야돼요 each는 단수 취급 many visitors glanced at one painting for only a few seconds before they move on many visitors 주원에 알람객들, 방문객들은 동사 glance at 흘끔 본다 이런 얘기예요 one painting, 그림 하나를 for only a few seconds 단지 몇초 동안만 이런 얘기죠. for는 이제 기, 동안의 의미로 나온 거고 a few seconds, 몇분 동안만 한 그림 하나를 슬쩍 봅니다. 뭐 하기 전에 접속사니까 역시 또 주어, 동사, 이음 절이 나와서 옮겨가기 전에, 즉, 다른 쪽, 이동하기 전에, 지나가면서 본, 는 표현을 하는 건데, move on, 계속해서 이동하기 전에, 잠깐, 그림 하나를 잠깐 동안, 몇분 동안만, 몇 분이 아니네, 몇초 동안만 봅니다. 그거 굉장히 짧게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그림을 오래 보지 않고, 짧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 s you s glance at, 색감보다, 뭘 봐, one painting을, for only a few seconds 동안, before they move on 하기 전에 but, 하지만 you might miss the important details of paintings since it's hard to notice them right away 자,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might 는매일은랑 같은 걸그있죠뭐뭐 일지도 몰라요 놓칠 수도 있어, 놓칠지도 몰라요 might miss 놓칠지도 몰라요 important details 뭘 놓치냐면 중요한 세부사항들 그니까 그 자세한 어떤 그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어떤 세부사항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 그림에서 자 센스가 접속사요. 그것이 그러니까 요수지 그것이 하고 보니까 투가 나와 가져준 전에 그것들을 보는 것이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노티스가 알아차리다예요 여기서 데미가리키는 것은 뭘까? 예저 디테일 잡혀 있는 그림의 세부상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즉 Right away, 바로 즉시 알아차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이때 s i 는비 e 즈나 마찬가지예요. 뭐뭐하기 때문에 뭐 as, because, 원인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이 t 가지오고 투가진주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즉시 알아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한눈에 딱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림들의 세부상 세부사항, 중요한 세부상을 놓칠지도 몰라요. 왜? 슬쩍 슬쩍 지나가 안보이니까 그지 오늘은 나, 어, 오늘은 today 음, 알았습니다 we'll look at two paintings 두 그림을 볼겁니다 closely 자세히 볼거예요 슬쩍 슬쩍 지나가는게 아니고 그리고 I'll help you see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이 뭐하도록 이목적어고 이 목적보 오형식이죠 예. help는 목적보로서 투부정사가 와도 되는 것그 흥미로운 세부사항들 흥미로운 그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보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도입부분이니까 중요한 문법사항들 잘 음, 알아두시고 내용의 흐름 그 다음 의미하는 바다 익혀둘 것